자, 경일여자고등학교 조초고사. 자, 수열 부분 문제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양수 ABC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r분의 b고 얘는 br이라고 둘수 있겠죠. 얘네들이 뭐니까? 등비수열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ABC 같은 경우도 A도 똑같이 r분의 b, C도 br이라고 볼그 넣어줍시다. 그럼 b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럼 b는 1이고 자, r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r이 2분의 7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2r을 곱합시다. 2r 곱하면 얘는 2 더하기 2r 더하기 2r제곱이 7r이에요. 자, 넘어가면 은 2r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가 0이기 때문에 2r 마이마일 자, r은 2 또는 2분의 1인데 둘 중에 뭘 넣든 똑같습니다. 그냥 2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자 A는 2분의 1, b는 2, b는 1, c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제곱해서다 더하라 했기 때문에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네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21, 다 5번이겠죠. 그죠? 공차가 0이 아닌 2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 n, h, 세양 a a2, a4, a3, 9이 이 순서대로 공비아린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A 플러스 D가 A2고 A 플러스 3D가 A4고 A 플러스 8D가 지금 A9인데 얘네들이 순서대로 공비아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 무슨 중앙이야? 등비중앙 어. 등비중앙을 사용해주면 중간거를 제곱하면 나머지 사이드 두개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문제를 풀어주면 얘네들은 a제곱 a제곱 날아가고 6ad 플러스 9d제곱은 어, a제곱 없어질 거니까 자 그럼 얘네들은 9ad 플러스 8d제곱 이렇게 될 거고 넘어가면은 자 d제곱 마이너스 3ad가 0이니까 d로 묶어주면 D마 3A가 되겠죠. 얘가 0인 겁니다. 근데 공차가 0일 순 없으니까 얘가 0이잖아요. 그럼 D는 3A로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4A 얘네들은 3 a 니까 10A 얘네들은 어 25A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들이 공비 R인 등비 수요를 이룬다 했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은 4AR이 10a가 되는 거니까 r은 2분의 5 나오는 겁니다. 자, r 구했으니까 우린 6r 구할 수 있겠지? 자, 6r은 15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5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3번 봅시다.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수열을 얘네들을 다음 조건이 만족시킨답니다. 자, 처음 4개의 항은 자, 적어볼게요. a 플러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가 얘가 지금 26이라는 거고 마지막 네개 항이 34라는 건 AN에서 하나 줄어든 거 AN-D 다음에 더하기 AN-2D 다음에 더하기 AN-3D 이렇게인데 얘가 다 더했을 때 134랍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더해볼게요. 이렇게 더하면 얘네들이 D가 각각 3D가 3D끼리 가3 d 죽고 얘랑 얘랑, 죽고 얘랑, 얘랑, 죽고 얘랑 얘랑 죽고 얘랑 얘랑 죽고 얘랑 얘랑 죽습니다. 어 뭐고. 얘랑 얘랑 죽습니다. 그러니까 4A 플러스 4AN이 더하면 160 나온다고. 그러니까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 40입니다. 여러분 대충 눈치챘지요? 자 그러면 전체 항의 합이 260이니까 2분의 전체 N개의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 260입니다 그러니까 40이니까 얘가 20N이 되겠죠 얘가 40이니까 20N이 260N은 13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3이에요 그래서 답은 13 나옵니다 자 4번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자연수가 중요해요 ABC가 다음 조건을 모주만적시킬때 A4B4C를 구하여라 B랑 얘네들은 등비수요를 이루고 b a n A가 N제곱 부담에 그 얘네들 정리 한번 해볼게 로그 6ABC가 3입니다 자 그죠 그럼 6에 이게 3승이 ABC인데 지금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1번이나 동일하게는 R분의 B 얘는 BR이라고 생각해볼게 얘네들을 싹싹다 곱하면 얘네들은 뭐가 돼? B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B는 6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나와버려요 B는 6입니다 B는 6이고 지금 A는 R분의 B이기 때문에 A는 6분 어 R분의 6이야 자 근데 b 마이너 a가 n 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b r 분의 뭐가 어 6이 어떤 수의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r이 될수 있는 건 얘가 지금 a잖아 얘가 자연수기 때문에 r이 될수 있는 건1 2 3 6인 뭐야 저저저 저, 저, 뭐야 저 6의 약수죠 음 그래서 n 제곱을 여기서 문제를 풀어주면 1인 경우에는 얘는 606이니까 0일 거고 2인 경우에는 6 0 3이니까 3일 거고 3인 경우에는 6 0 4이니까 4일 거고 6인 경우에는 5일 거야 근데 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2의 제곱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될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n제곱이 4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죠 R이 3이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R분의 B인데 R분의 6인데 a 가 R이 3이니까 A는 2지 그치? 우리 뭐고 하라면 C는 자 A가 2고 B는 6이고 C는 R이 아까 3이었으니까 18 이렇게 되겠지 이것들 다 더하면 24 더하기 26답 1번 되는 겁니다 1번 음, 정답 1번이죠 자 첫째 항이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첫째 항이 60인 수혈 AN에 대해서 수혈 얘네들이 절대값을 쉬운 애랑 같답니다 T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그 전의 항이 그 다음 항보다 커야 돼요 근데 가나 조건을 보면 얘가 자 19번째 항은 그 전항이 전항보다 그 다음 항까지 더한 게더 크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T20이 T21이랑 같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자 여러분들 수열을 풀때 수열을 약간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아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수열을 풀 때는 여러분들 꿀팁이 이겁니다 얘는 60인데 자 20이랑 21이 같다는 거는 T20은 A1부터 A2 이래가지고 A20까지 더해준 거고 얘는 A1부터 A2 이래가지고 A20 하나 나왔고 A21까지 더해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지금 얘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A21이 0일 수 없다는 말을 돌려서 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야 지금 20까지 더한 거나 21까지 더한 거나 똑같으니까 잠깐 우리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왜 그렸냐면 자 우리는 처음에 A1이 60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A21이 0이라는 거 알아 그럼 여기 사이에 지금 a2 있을 거고 a3 있을 거고 a4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어가지고 이쪽에 뭐 a20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점차 작아지는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초항이 60이고 a21이 0이니까 a21이라는 건 a 플러스 20d인데 a가 60 플러스 20d가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 0이 돼야 되니까 d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는 a2가 57이라는 거 알았고 a20이 3이라는 거 알고 뭐 a19가 뭐 6이라는 거 이렇게 알수 있는 거지 이 사이에 지금 얘네들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 그 전에 한 가지 더해준 게그 다음 한 가지 더해준 것보다 커한 큰, 큰 거를 만족시키는 거야 자 봐봐 근데 우린 여기 생각을 해보면 a20까지는 a20까지는 당연히 두개 더해준 게첫 개, 그, 첫 번째 까지 더해준 것보다 큽니다. 왜? 60만 더해, 60이랑 57 더하는 게 당연히 60보다 클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t3보다 t2가 커요. 왜? a3도 플러스 인수인 거지. 54.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게 웬만하면 낫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t19도, 응, 음, t20도 t19보다 큽니다. 왜냐? 지금 얘가 20번째 항도 A20번째 항도 3이지만 더해주는 게더 크거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봐봐. T21이랑 t 2 2 같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냐. A22가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다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게 TN이기 때문에 안 더해주는 게더 나아. 근데 22까지 더해준 애는 21까지 더해준 애보다 작아지겠죠 이때가 n이 21일 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만족해야 해 만족한다는 거야 t22가 그 다음 항이 그 전에 어 지금 이거 밑에를 똑같이 적어 주면 얘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적고 있었으니까 tn 플러스 1이 tn보다 작은 거니까 자 이게 지금 만족한다는 거야 얘를 중요하지 이거 얘를 만족한다는 거야 t20 t20 몇이 22가 t21보다 작으니까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딱 가면 0이 되냐. 자, A21으로 밑으로 20개, 위로 20개니까 A41. 얘가 마이너스 60이거든? 그리고, 그러면 T41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게 각각 이렇게 죽는 거야. 60이랑 60 죽고, 그 다음에 그 뭐, 그 전에 있는 오, 마이너스 57이랑 57 죽고, 이렇게 계속 죽어가지고, T 딱 41일 때가 0이 됩니다. T42일 때는, 이 밑에 있는 애 하나가, 이거 바로 밑에 있는 애가 t A42가 마이너스 63이겠죠 T42는 여기까지는 다 죽었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T42는 절대값 마이너스 63돼서 얘는 63이 되는 거야 갑자기 이제 계속 이 전의 애들까지 계속 쭉쭉 만족하다가 T23도 T21보다 22보다 작겠지 왜이 마이너스 6이라는 A23은 마이너스 6인데 이 마이너스 6이라는 애는 안 더해주는 게더 낫거든 계속 N이 22일때도 만족을 하다가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T 40그 다음에 어41그 다음에 T40 이 경우에 보면 T41이랑 41때 보면 41은 41은 0이 아 아니 40이 아니야4 0 어, 41번째 항까지가 0이고 42번째 항이 63이기 때문에 40번째 항까지 더한 거는 당연히 40번째 항이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음. 왜냐 이 41번째 항은 마이너스 60은 안 더해주는 게더 나을 거니까 그러면은 T40 t 4이랑 T41을 비교를 해보면 T41은 얘는 딱 0인데 T42는 63이지 얘가 갑자기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N이 얘는 41일 때였고 얘는 N이 41일 때였는데 지금 딱 40까지만 만족을 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 우리는 N이 만족하는 게 몇부터 에서 21부터 해서 40까지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 N의 최솟값과 최대값을 더하니까 21 더하기 40 하면 정답은 61 나오죠 그죠? 영 힘들면 여러분들 T30, T40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습니다. T40도 뭐냐면 A40이 마이너스 57이기 때문에 딱 어디까지만 죽냐면 이게 이 전에 A1 전에까지 다 죽는 거야. 요까지. 이거 죽고 이거 죽고 이 전에 거 죽고 이렇게 죽어가지고 얘만 살아. 그러니까 T40인 60이지. 그러니까 T40보다야 어, T42 41보다는 큰 거지. 그러니까 만족하잖아. 그 전의 양이 그 다음 항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답이 61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5번이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죠? 6번은 딱 봐도 뭐 하는 문제입니까? 어 유리화시키는 문제잖아요. 그죠?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자, 해볼게. 12까. 공차가 1이라 했으니까 D는 1 적어주고 12까지 유리화시키면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8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얘가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다음 항에서 k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 k 항을 뺀다는 게그 다음 항에서 그전 항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수요 얘는 공차입니다. 일정한 수열이 계속 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2-A1이든 A3-A2이든 등차수열이라는 건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인 D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도 얘도 다 D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나중에 뭐 엄청 커져가지고 뭐 A100-A9 그 다음 항에서 그 전항을 빼는 거는 무조건 공차 D인 a 로 일정합니다 근데 D가 1이라 했죠 우린 결국 그럼 남는 게 시그마 1부터 K는 1부터 12까지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 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럼 k에 1 들어가면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1 플러스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2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인 a 가 루트 a13 마이너스 루트 a12 죽는 거다 없애보자 자 얘랑 얘랑 죽고 얘랑, 자, 앞에서 두 번째께 살아남았기 때문에, 뒤에서도 두 번째께 살아남습니다. 얘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얘도 얘도 죽습니다. 얘도, 얘도 이렇게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루트 A1 더하기 루트 A13. 얘가 지금 음, 뭔지 궁금한 거지? 음, 뭔지 궁금한 거지? 자, 그런데 공차가 4, 아, 첫 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자, A 그4 플러스 1 2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 얘가 물음표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4 이게 2인데 얘가 물음표 우리가 궁금한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7번 봅시다 얘네들을 만족시킬 때 음, 이거를 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음, 선생님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체를 그냥 어, BN이라고 할게요 BN 음. BK라고 할게요 BK BK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로 그러면 은 얘를 SN이라고 했을 때자 SN-SN-1이 우리는 B의 N번째 인 BN이 나오겠지 BN인 N 플러스 1분의 N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다가 N 플러스 1분의 AN입니다 자 이제 SN을 계산하려면 SN이 N제곱 마이너스 N이고 그 다음에 s의 플러스 n이고 s의 마이너스 1이 n제곱 n 마이너스 1의 제곱 n 대신에 n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되니까 플러스 n 마이너스 1자 얘는 n제곱 마이너스 3이 음, 마이너스 2n의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래될 거야 이거서 이걸 빼주는 겁니다 빼주면 뭐가 되냐 2n이에요 2n 얘가 그죠? 1이랑 마이너스 어, 1이 됐으니까 음. 그러면 우리는 얘들은 뭐가 되냐 2n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an은 뭐냐면 2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an 구했지. an을 구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시그마 계산하면 끝인데 우린 요거를 그대로 역수로 넣어주래요. n 플러스 1에 그럼 우리는 결국 구해야 되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의 n 플러스 1분의 1 얘네들은 부분분수네요 그죠? 2분의 1은 바코로 빼주고 얘는 어, n 빼기 n 플러스 1 빼기 n이 1이니까 얘네들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분분수 ab 분의 1은 b 마이너스 a 분의 1에 a 분의 1 빼기 b 분의 1입니다 이 분분수 공식 쓴 거예요 n이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자 넣어주면 2분의 1로 묶여있고 1 들어간 거니까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 들어오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가지고 10 넣으면 1분의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다 죽여. 이렇게 없자. 없어져 이렇게 다 없어지면 1-11분의 1이니까 우린 결국 2분의 1 곱하기 1-11분의 1이니까 얘는 11분의 5가 정답이 나오겠죠. 11분의 10에서 1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그건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답은 1번 나와요. 자 8번 오른쪽 그림과 다음 그림과 같이 x제곱 마이너스 9의 절대값 그래프가 y는 k와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날 때 얘네들이 지금 등차수열 이룬다 했죠 등차중앙 쓰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부호가 뒤집히냅니다 얘네들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부호가 뒤집힌 애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2차 방향식 얘는 빨간색 부분은 어 x제곱 마이너스 9입니다 그대로 나오네요 절대값을 이게 y는 k랑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이 점들부터 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k랑 만나는 거잖아 그럼 x제곱이 9풀 k인데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풀 k 이렇게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어, 다른 색깔로 할까 어. 여기가 당연히 플러스 거잖아 루트 9풀 K 콤마 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루트 9풀 K 콤마 K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노란색 얘네들 이 파란색이랑 만나는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9가 K랑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정도 계산은 금방 하죠. 음, 구마 k.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루트 구마 k.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구마 k. 얘네들이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이거 콤마 k입니다. 이거 지금 x 차가 뭐가 뭐라 그래죠? x좌표가 등차수열을 이루겠다 해준다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그거 합시다 자 등차 중앙 씁시다 중간거의 두배를 하면 마이너스 2루트 9마 k를 두배를 하면 나머지 두개의 합과 같다 마이너스 루트 9플 k 플러스 루트 9마 k 얘랑 같다 자 얘네들 이거 계산합시다 넘기고 넘길게요 3루트 9마 k가 루트 9마 k 9플 k랑 같다 양면 제곱하자. 9플 k 가 제곱하면 81-9K. 그러면 10K가 70이 될 거고 K는 7분... 10분의 72, 에는 5분의 36입니까? 우린 K값 구해야 돼? 응. K값 구하는 거죠. 5분의 36, 답 3번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경일 요구 주초고사 풀이 다 해봤는데 뭐 5번째 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대강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고 어 모르겠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어 아니면은 뭐다 피드백 환영 다 합니다. 어 수학은 M수학입니다. 자 파이팅 고생했습니다.